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이 매년 5%씩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3%대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찾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적금 창고에 몰려들고 심지어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손실난 돈을 찾아서 은행 예적금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금리가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경제가 변화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임과 동시에 큰 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잘 이해해야만 이것을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금리 상승,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금리 상승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기 자산관리,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70년대, 80년대 고금리였던 때였습니다. 자 그때를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때를 살지 못했지만 각종 드라마를 통해서 그시대의 환경을 접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금리가 연 8%에서 1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 수준의 아주 고금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도 단순히 돈을 모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을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돈을 모은 사람, 돈을 불린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돈을 불린 사람이 지금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불렸고 돈을 모은 사람, 불린 사람 차이는 무엇일까? 이따 함께 공부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같이 계속 금리가 오르는데 부자들은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들은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부자들은 모든 돈을 챙겨서 은행 예금, 적금 창구로 가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걱정합니다. 오히려 왜일까? 그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있는 내돈 매년 5%씩 사라진다면 왜 5%일까? 자 그것은 또 이따 함께 공부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매년 5%씩 사라진다. 지금 은행에 내돈 1억 원이 있다고 하면 매년 5%씩 사라진다고 할때 10년 후에는 6천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3,600만 원만 남습니다. 예, 근데 지금 1억 원에 5%면 500만 원이 사라지죠. 1년 뒤에. 그럼 또 9,500만 원에서 5%는 500만 원이 조금 되지 않지만 자, 그렇게 그렇게 매년 사라지면 10년 후에는 6천만 원이 남고 20년 후에는 3,600만 원이 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5%일까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난 5월 달에 한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가 5.4%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2008년 도 8월 달에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 5.6% 이후에 무려 14년 만에 고물가입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서는 14년 만에 물가가 최고점을 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 화면은 소비자 물가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언제부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를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동안이죠. 14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운데 박스 가운데 정도의 그래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이죠. 자이 정도 그래프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자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해수로 10년 약 9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에서 2%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0%에서 2% 정도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가을 정도까지 움직였다는 거죠. 자, 소비자 물가 추이는 박스권에서 한동안 0%에서 2%로 움직였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0.4% 마이너스인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기간 동안의 금리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1%대였습니다. 금리가 1%대였다고 하는 것은 금리는 소비자 물가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반대로 최근 소비자 물가가 즉 지난 5월달 소비자 물가가 5.4%로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리도 3%대로 급등을 했다고 라 이해하실 때 결과적으로 금리는 소비자 물가 수준에서 같이 움직이거나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소비자 물가를 넘지 못하고 금리는 항상 소비자 물가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까? 제가 왜 돈이 매년 5%씩 사라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물가가 옵전 4% 올랐습니다. 그것도 소비자 물가입니다. 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돈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것을 뜻하죠. 실질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물가상승률이 5%라면 1년에 3% 예적금 금리를 받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돈의 실질가치는 매년 마이너스 2%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부자들이 왜 요즘 고민을 할까요? 저금리 때는 돈의 실질가치 하락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 물가가 1%이고 또 금리가 제로 금리라 하더라도 그때 돈의 실질 가치는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오히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예금 금리는 그보다 못 미치니까 오히려 돈의 실질 가치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부자들이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이, 이것입니다. 저금리 때보다 돈의 실질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은행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돈을 다 챙겨서 은행 창구로 가지 않는 이유, 물론 일부 옮길 수는 있으나 다 챙겨서 가지 않는 이유, 고금리 때는 오히려 금리 상승기 때는 돈의 실질 가치가 저금리 때보다 오히려 떨어지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돈의 실질 가치가 지금처럼 지난달 기준으로 매년 2%씩 떨어진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볼까요? 지금 현재 내돈 1억 원이 있다고 치면 10년 후에는 8,100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6,600만 원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금리가 높아도, 금리가 상승해도 돈이 불어나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저는 금리 상승의 위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금리였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1, 2년 지나면 금리는 오르는데 은행에 있는 내 돈은 왜 자꾸 작아진다고 느낄까? 물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뭐몇 달, 한 1년 정도,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으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면 분명히 왠지 은행에 있는 내 돈이 숫자는 액면상으로는 불어났는데 왜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내 돈은 자꾸 작아진다고 느껴질까? 자,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은행 예적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 그 이상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 은행 금리 지금 현재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또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0%에서 2% 사이로 물가는 움직였지만 그 기간 동안 그 물가 이상의 금리는 없었다. 자, 그래서 항상 돈 가치는,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에 계속 있다고 한다는 것은 자꾸 내 돈이 작아진다는 느낌, 자 그런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짜 금리는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금리가 왜 오르나요? 즉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죠.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만이 우리의 자산은 불어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금리가 올라도 실질적인 우리의 자산은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바로 물가상승률인데요. 이 물가상승률과 돈가치는 돈가치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는 물가 상승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바로 체감 물가,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물가 수준은 0%에서 2%대로 움직였지만 상승은 돈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체감 물가 기준으로 돈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체감 물가, 즉 체감 물가는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소비자 물가의 두배 이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체감 물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 수준보다도 낮은 금리조차도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 때문에 비롯되는 거다 그저 공짜 금리가 아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체감 물가 상승이 더 가파르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라고 하니까 은행에 있는 내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작아진다는 경험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그때 고금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고금리니까 돈을 모으기는 좋죠. 푼돈을. 차곡차곡 종잣돈으로 만들기는 은행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불렸던 사람. 돈을 불렸던 사람은 은행 금리로 돈을 못 불려, 안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금리로 돈을 불릴 수 없죠? 체감 물가보다 낮으니까. 즉, 돈 가치는 그림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불렸습니까? 체감물가보다 더 높은 수익, 체감물가를 뛰어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었죠. 집을 사고 은행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당시 부동산은 고도성장기에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돈을 모은 사람은 은행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죠근데 돈을 불린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죠, 그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고금리 때에도 그저 은행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잘해야 본전, 적 잘해야 돈가치 정도를 유지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못했지만 돈을 불린 사람, 그래서 지금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체감 물가, 그 당시 물가가 비쌌기 때문에 체감 물가 이상의 수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부자들은 지금 오히려 더 걱정이 많을까?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르고 오히려 금리는 오르는데 돈의 실질 가치는 더 크게 떨어지고 금리 상승 이상, 즉 체감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 요즘 같은 때는 주식, 위험 자산 좋지 않죠. 자 그러니까 또 금리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상당히 오히려 걱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최강 물가 이상으로 돈을 불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 부자들은 훨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 목돈이나 종잣돈 마련, 즉 돈을 모으고 또단기의 목돈을 운용하는 것, 뭐몇 개월 뒤에 써야 될 돈, 또 1년 뒤에 써야 될돈 이런 단기 목돈이나 써야 될 돈. 그다음에 푼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 예적금을 이용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종잣돈을 마련할 때도 은행 예적금은 어쨌든 손실이 없죠. 돈이 매달 한 달마다 착착착 쌓여는 쌓여가는 또 기쁨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계속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동기를 강화시켜 줍니다. 단기 목돈도 당연하죠. 얼마 뒤에 써야 될 돈인데 그것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죠. 이때는 당연히 은행 예적금인데 그나마 예적금 이자가 올라서니까 땡큐죠. 그런데 반대로 장기 여유목돈. 자 부자들은 장기적인 여유목돈들이 많습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통장에 매덕의 여유돈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은행에만 계속 두고 있는 분들 있죠. 또 몇천만원도 있을 겁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적 자금 마련, 네, 근데 5년 뒤에 또 10년, 20년 뒤에 은퇴자산을 만들기 원하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체감 물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요즘 같이 금리가 오르고 있을 때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장기 여유 목돈의 경우와 장기 목적 자금 마련의 경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여유 목돈의 경우입니다. 물론 장기 여유 목돈은 지금 주식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수식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것은 투자자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목돈의 경우는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 특히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위험 자산 비중보다도 중립형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물론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든 중립형 자산이든 예적금이든 상호 이렇게 분산 투자들을 많이 하죠. 부자들이 많이 찾는 여유목돈,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 체감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신탁상품입니다. 신탁상품은 주로 부동산 신탁이 최근 들어서 많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집가, 임대 수익도 높게 기대할 수 있고 또 상권이 좋은 이런 부동산 등등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로 부동산 신탁을 하는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한계가 있다면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에 모집을 끝내고 특정 자금이 마련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한 3년 정도까지는 돈을 뺄 수도 없는 사모라는 한계가 있고 또 투자자도 전문 투자자여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죠. 최근 저희 바인투자자문이 삼성정권과 DB금융투자와 함께 진행했던 부동산신탁도 총 모집 금액이 280억 원 정도인데 저희 바인에서 할당받은 금액이 한 3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일주일이 되지 못하는 사이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동산 신탁 쪽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여유 돈으로는 조금 접근하기 불편한 한계는 있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여유 돈은 어떤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저 변동, 배당 중립형 상품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 변동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원금은 저 변동, 또 배당 중립형 상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은 주식형 자산이죠. 그 다음에 안전형 자산은 채권 자산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을 섞어지게 혼합한 상태에서 그 혼합된 여러 가지 자산들에서 이자나 배당이 나오는 것들을 한 밖에서에 담아서 운용하는 것. 저변동, 배당 중립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것들도 요즘 이제 배당도, 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배당도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 중립형 상품 역시도 체감물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죠. 또 원금은 저변동입니다저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배당은 따박따박 나옵니다. 체감물가 상승률 이상을 추구합니다. 어쨌든 원금의 변동성도 적고 배당은 따박따박 체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자, 이런 정도의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고 그러나 이 배당중립액 상품은 배당 주식가는 꼭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 배당 주식으로 유명한 것이 삼성전자죠. 우리가 다 아는 한국의 1등 기업인데다가 무엇보다도 배당을 준다. 그런데 삼성전자 배당은 1년에 연간 2%, 3대 불과하니까 체감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갑니다. 반면 원금의 변동성은 더 커죠. 삼성전자에 투자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배당 상품이 아니라 그것은 주식 투자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배당, 저변동 배당 중립형 상품과는 조금 구별하셔야 된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배당 중립형 상품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섞어지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가급적 올웨더 상품이다라는 말씀도 드리죠. 자, 두 번째, 월정립. 장기 목적자금 마련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자, 이때는 가능하면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체감물가 이상을 추구해야 되니까 최소 5년 이상으로 내가 종잣돈이나 목적자금을 만들어야,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주식행 펀드나 이태우퍼에 장기투자를 추천합니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늘 경제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금리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금리가 크게 바뀔 때는 기회이기도 하고 자칫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분명히 금리는 올랐는데 내 돈은 왜 줄어든 것 같은 느낌? 자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사이클, 되돌아보면 늘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평균으로 성장했다는 라 것을 꼭 믿으시고 주식형 펀드나 이태버의 월정립으로 장기투자 5년 이상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은행에 있는 내돈 매년 5%씩 사라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금리 인상의 함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방송 관련해서 혹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파는가게나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